어없다고다고 와, 제가 지금 중국 주해의 진림대학교라는 곳으로 왔어요. 이 학교 친구들이 제 구독자래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이 두리안을 꺼낸다면 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방금 두리안을 샀는데요. 두리안 말고도 그 친구들에게 또줄 선물이 있습니다. 아마 이거를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. 뭐냐면. 선물을 주겠다고 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저 인사 압수요 네? 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김현진입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전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<웃음> 내 유튜브 보는 게 확실해 이러면 어, 좋아 좋아 <웃음> 우리 지금 서로 찍는 거예요 지금? 네, 서로 찍죠 그러면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느 학교인가요? 길림대학교 어, 유학생입니다. 만나기 아 전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. 아 어. 아어 좋아. 문제를 낼 거예요. 막언에 대해서 실제로 내교억자인지 그래서 <웃음>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. 아 일단 선물 하나하나씩 꺼내 볼게요. 아, 하나 말고 자, 둘이 아 아닙니다. 아아 짜잔. 어 선물? 뭐 선물? 진짜 미신기해. 세 번째 선물. 아니 대학생들이니까 이런 거는 <웃음> 필요할 수도 있지. 아저 필요할 것 같아. <웃음> 진짜 대학생들 필요하제. 그거지? 짜잔. <웃음> no, God, please no. <웃음> <목소리> 아니야, 너무 <목소리> 숲장는데 <모르겠는데? 웃음> <목소리> 이것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데. 짜잔! <목소리> 1등한 사람에게 원하는 거를 가지게 해줄 거고, 2등부터는 제가 알아서 선물을 줄게요. 점점 어려워집니다, 난이도가. 자, 1번 문제. 영상을 딱 틀면 첫 번째 인사말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나오면 아, 권이시하면. No, <목소리> 마카에서 영상을 뚫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인사말을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곤입니다. 아, 맞죠? 자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마카오곤의 현재 나이는? 하나, 둘, 셋! 묘치입니다. 서른 넷! <웃음> 뭔 소리야? <웃음> 스물, 셋? 어 네. 갑자 이건 너무 많은 것입니다. 마카오곤은 술을 잘 마신다. 얼못 마시나 얼마나 못 마시나 아... 알나스 마시나 얼마나 못 마시나 얼마나 못 마시나 얼마나 못 마시나 얼마나 못 마시나 얼마나 못 마시나 얼마나 못 마시나 아, 마나못 아. 시나얼마두 개. 오시나얼마등못 마시나 얼마나 못마나 봐. 마나못마마나못 마시나 얼마나 마의달 4명을 좀받았어 4명을. 누구? 곽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외제차 사지 맞아. 확신다내가 3개 더 6개. 3명 더. 복지열. 복지열. 욕먹으려고. 정이루정이루정이루는 여기 4개 중에 안 적어놨는데 들어본 적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이름. 웃음> 아 그래. 사실 김난길은 아, 정말 맞아. 자주 듣습니다. 음. <웃음> <웃음> 통통한 김남길 김남길 통통했을때 내가 안돼 너가 완전 <웃음> 1등은 정해진거 같아 자 1등 어. 요 친구 <웃음> 저를 구독자 인정합니다 <웃음> 원하는거 다 고르세요 제 오른쪽에 있는 립스틱 2등한테 양보하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요게 있는데 여성분이 있으니까 우리 저 친구한테 이거 이거 줄게요 <웃음> 자 이거 두개는 같은건데 이건 약간 고급 요건 약간 저급 여성분에게 좀더 고급적인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자, 지금 이내 네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는데요. 선물 받은 기분이 어때요? <웃음> 무서워. 무서워요. <웃음> 립스틱부터 <웃음>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개봉해 주시죠. 아 제가 제가 해주겠습니아 이제... 진짜 립스틱이에요? 뭐야 진짜 립스틱이 아, 어? 오 진짜요? 이상? 오 와. 자 우리 친구 한번 발라봐요. 예? <웃음>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응>? <목소리> 사실 초콜릿이 <목소리> 초콜릿립스틱 초콜릿. 아 한번 먹어봐요 오우 음 사실, 사실 이거는 내가 뭐숨기질 않았던 편인데 진짜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건 대학 생활할 때 조금 필요한 거죠 필요 없어요? 스무 살 너무 숨기 필요하지 안 <목소리> 부끄러워도 <맞습니다. 목소리> 돼요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로 그러니까. <웃음> 초콜릿. 아 <웃음> 아, 이거 진짜네. 이거 더 쪼꼬렛이죠? 쪼꼬렛. 진짜네. 진짜 되게 비슷하네. <웃음> 아, 맛있게 먹어요. 아니 왜? 어, 어 네, 맛있어요? 음. <웃음> 평상시에 잘 먹어요? 자주 먹어요? 평상시에 자주 먹어요? <웃음> <웃음> 이제 안 믿기 시작했죠. 지금 뭐, 뉴티슈 다 나오고 있는데 흥미대가 네. 아니라는 건다 알고야. 근데 뭐가 나올지. 네 오늘 이렇게 중국 주해의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몰카 아닌 몰카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었나요? 네. 이 친구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유학에 관련된 얘기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.